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성경 다 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아멘.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정말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가 요즘 많이 자꾸 저도 바뀌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에게도 제가 간절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또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만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보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큰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정말 예배는 기쁜 겁니다 정말 예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지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지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배가 그렇게 좋은 줄 예배가 정말 기쁜 줄 예배가 복인 줄잘 몰랐습니다 언제나 예배는 제게 부담으로 다가갔고 또 의무감이 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싫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뭐한것 같고 멀리 계신 당신 같고 마냥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그러니 예배가 기쁘겠습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두려운 하나님 <웃음> 그러니까 예배가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우리 이브 예배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야 예배가 정말 기쁜 것이고 예배가 내삶에 정말 중요한 복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여겨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배가 정말 기쁜 겁니다. 예배가 정말 복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예배가 지겨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속히 예배 기쁨을 찾아시기를 바랍니다. 꼭 찾아야 합니다. 꼭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간단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예배를 시작하지만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갈라져요. 자 성경 전반에 보면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우리는 두 종류의 길을 삽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거냐 이게 갈라집니다 어디서 갈라지느냐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예배에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 삶의 핵심적인 주제인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한 사람의 예배는 노하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는 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자리에 오면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 최초에 나타난 예배를 보니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니 하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죠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오늘도 우리 이브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드리는 예배 나안 받아 나 싫어 그럼 정말 큰 문제잖아요 우리는 계속 예배할 건데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어,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사람의 예배를 거절하셨을까 자, 우리는 흔히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접근할 때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어, 가인은 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아벨은 동물의 피,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흔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는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위기에 보면 피의 제사도 나와 있고 곡식으로 드린 제사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통하여 드린 제사도 받으셨고 또 곡식을 빻아서 소재로 드린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곡식이냐 동물의 피냐 이것 가지고 예배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아벨에 관한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나? 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나?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왜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더 나은 제사.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드렸다. 라는 것. 드렸다. 드렸다. 무엇을 드렸다는 걸까? 이 드림이 그 예배를 갈라지게 만들었나? 여기서 이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재물이었는데 그 재물에 관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요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성경은 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땅의 소산으로 이게 뭐 과일인지 곡식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땅에서 나는 그 어떤 것으로 재물을 드렸다 그런데 아벨에 관한 표현은 좀색다릅니다 아벨에 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은 가인에게 붙지 않는 서술어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럼 양의 첫 새끼는 뭐냐? 아벨이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했다 신경을 바짝 썼다는 거예요 양 중에서 새끼를 낳을 때첫것 이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지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많은 양중에서 한 마리 턱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것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정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에 대한 제사에 대한 또 다른 응급을 보면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첫 새끼일 뿐만 아니라 그 기름진 양이었다. 기름으로 드렸다. 이 말은 최상의 것이. 베스트를 드렸다. 첫 새끼는 온리원. 첫 새끼는 두 마리가 없어요. 그 하나잖아요. 온리원. 오직 고, 고고. 그러니까 베스트를 드리고 온리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제물에서 아벨의 마음이 충분히 드러난 거예요. 아벨이 첫 번째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들었다는 것에서 그의 마음이 드러났고 성경은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결정하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중요한데 자 예배의 핵심은 드림입니다 우리 이제 새날 성도들은 자꾸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드림이 예배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드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때 주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하는데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 물론 받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드리고 받는 거예요. 드리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거다. 그 예배의 절정은 뭐냐? 드리는 시간. 드리는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보면 믿음을 알수 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원론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절정은 헌금 시간입니다. 또 앞부분 25분 우리가 찬양한 찬양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입술과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앞부분 2 5분의 그 찬양은 예배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설교 후에 이어질 헌금 시간인 겁니다 지금 반응이 좀 싸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이상하네 제가 말씀을 강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인데 말씀 말씀 목사님 해야지 이상하시네 좀 이단 아닌가 제가 말씀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을 더 강조하는 게 예배는 드리는 거다. 드리는 거다. 왜? 드리는 것에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 주님은 이 과부의 두랩돈을 아주 칭찬하셨죠. 모자 끝없는 동전 두입이었지만그 과부는 자기의 거의 전 재산과 같이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건 액수와 상관없이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과부의 흥금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마음은 액수로도 나타납니다 좋았다가 말았죠 그렇잖아요 마음은 또 액수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부부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오늘 생일을 맞았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잘 알지? 어, 그래 내 마음 알아? 하고 그냥 떼옵니다 <웃음> 또 해가 또 지나서 또 생일을 맞았는데 여보 내 마음 잘 알지? 내 마음 잘 알지? 그러면서 매번 넘어간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좀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보 내 마음 같아서는 아침에 임금상 차려주고 싶어? 임금상 차려줄게. 임금상으로 내 당신 식단 차려줄게 하고는 매번 잠잠니다아침식으 <웃음>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X로도 표현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표현됩니다 진정한 마음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에서 왜 믿음이 중요할까 왜 믿음이 중요할까 그것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희생, 뭔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도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데 희생 없이는 이거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시간 내려아야 돼. 온 곳에 오신 분들은 차 타고 와야 되지.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것할수 있는데, 돈 뿌리도 할수 있어요. 차 마시면서 내가, 어, 뭐, 이 마음의 어떤, 어, 뭐 어떤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거 다 희생하고 여기 온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제사는 희생의 제사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림님에 있어서 우리 최상을 표현해야 되는데 희생이 없이 다른 일다 보고 아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하는 거 이생이 아니죠. 아내 오늘 별 일이 없으니까 예배나 해야지. 오늘 별별일 없으니까 예배나 가볼까. 이건 진정한 희생의 예배가 아닌 거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서 내 믿음이 담겨질 리가 없습니다. 뭔가 희생이 필요한 거예 만사를 제쳐놓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나는 다 구별하겠다 예. 여긴 계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거든 예. 예배는 내 삶의 차선이 아니야 예배는 내 삶의 최우선이지 예. 그러므로 조금 떼어놓고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편 닿는 대로 헌금해 말은 편합니다 그러나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의 제사라는 것은 뭔가 대가를 치르는 그 무엇이 들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 없이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1 1조 헌금 하시는 분들 이거 믿음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분들이 계시죠. 그분은 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라. 믿음이라. 왜?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지. 그러니까 상당한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는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말은 이 아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 말은 그 예물에 아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관심을 가지셨고 딱 보니까 최고의 정성이라 그 예물에 마음이 담겨졌어 그걸 하나님께 드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어, 몸만 온 것이 아니죠 마음도 같이 옵니다 또 마음과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 물질로도 또 표현되는 거죠 오늘날 이 물질은 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왜 물질이 예배에 중요한 요소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근데 요즘 흥금설교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요소가 있지만 왜 예민하게 반응할까? 그것은 돈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양한 논리를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였더니 요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 쉽게 말하면 아벨과 재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벨과 재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단어는 주의깊게 바라보다 인정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물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다 담겨 있구나 나에 대한 정성이 제 손으로 표현되어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주의깊게 바라보고 인정하시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중심 다 보시잖아요. 똑같은 재물을 드렸는데 가인에게는 그 재물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벨은 그의 재물을 통해 충분히 그 마음이 입증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드림을 통하여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최고는 당신이시고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아벨을 표현하는데 이 말은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오늘날도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은 예배를 통해 증명이 됩니다. 예. 신자는 예배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 속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가인의 제사는 실패했는데 왜 그러느냐? 사실은 믿음이 없이, 마음도 없이, 정성껏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인데, 가인도 제사를 들었어요.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뭔가 빠졌었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드리고, 스스로 만족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 인간에 의한, 또 인간을 위한, 또 인간의 예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 안에 이게 완전히 자기 중심이야. 와서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와서 내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얘기하면 더 힘, 그 부담스럽고. 자기 중심지. 이게 가인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인의 마음이 바로 드러나죠.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가인이 분을 냅니다. 왜 하를 낼까? 하나님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왜 그러시냐고. 그 가인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나는 두려웠는데 하나님 왜안 받으시냐고 이게 초점이 뭡니까? 이게 자기 자신인 것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 흥에 끼워서 예배를 할 때가 가끔 있죠 한때 미국에서 예배 갱신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드러난 경향 중에 하나 왜 예배를 좀 갱신해야 되냐 바꿔야 되냐 하니까 너무 청중 중심으로 예배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잖아. 자꾸 예배가 사람에게 자꾸 맞춰가더라는 사람 편리에, 사람 기호에, 사람 취향에. 그 예배를 너무 교인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회중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보다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로 전략되는 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오사님 설교가 얼마나 나에게 뭐 이렇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는 내 만족이나 내 기쁨이나 내 기호를 채우는 내 취향을 만족시켜 주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 또는 토요일날도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왜? 잠이 설치는 거나 잠을 잘못 자면 이 시간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 자리 선택도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하셔요. 어떤 자리는 집중이 안될 수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이고, 이 마음이 딱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자기기분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 기호를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예배로 전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 뭐냐 초점입니다 초점 가인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다. 정성을 들이는 거 신경을 바짝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요거 하나만 의식해도 예배는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생각 하나가 우리 예배에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10편 기자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보라 10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 하여라 그랬어요. 예. 이 시편 기자는 알아서 하나님이 예배하실 때마다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시고 그 얼굴을 뭐 그냥 석상처럼 이렇게 나타내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배자는 어떤 자냐?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님을 찾고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을 의식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반드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복해야 될것 같아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을 잘못 찾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내게 찾아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내마음에 위안이 될까? 위로가 될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는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평강 놀라운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거거든요 터치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에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아,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하, 주님이 지금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여러분이 압니다. 다 알아집니다. 다 알아집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눈이 뜨여지게 되면, 그러면 그 예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매우 지쳐 있는 것을 보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마음이 막좀 이게 행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칙딕거리고 그냥 싸움이나 좀 하고 싶은 이런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왜 그럴까? 그건 사람이 나빠서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답을 알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기취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쨌든지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또 선사하고 싶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또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좀 즐거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할까? 유머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유머를 할 때마다 더설레게 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러나 제가 점점 깨닫는 것은, 목표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즐겁게 할수 있냐?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어떻게 위안을 다줄 수가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그건 저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게 주어진 일은 하나다. 그게 뭐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형편대로 토치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역사하실 일이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에게 이말저말 말, 좋은 말 섞어 가지고 막 북까지 해주고 막 어떻게 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주님의 얼굴을 찾게 만들고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면 이건 되는 일이 아닌가 이건 맞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제 나무 먹기를 그게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더 집중하려고 그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원래도 마냥 새 힘나는 나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동사도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칠 때문에 그래서 내겐 예배가 필요하지 아멘 여러분 봉사도 그렇고 성균도 그렇고 반드시 지치고 힘겨울 때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잡수셔야 되는가 하면 하, 누구로부터 좀 위로를 받았으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왜 이렇게 매느리짐이 올까?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려야지. 참된 예배 드려야지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반드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명도 감당할 힘을 또 바로 이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사장 2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네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예,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자는 예배자인데 여러분 그 자가 나여야 합니다 예. 아멘 예. 항상 이걸 생각하고 사십시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아 교회 들어온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 그 예배자가 나다 나여야 한다 나여야 한다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항상 난 설교자가 아니야 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배자여야지 내가 예배자여야지 오늘 내 대표 기도하는 장도가 아니야 나는 오늘 예배자야 예. 내가 오늘 지기 만나고 해서 주방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배자야 예.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왜 하나님은 그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영혼이 없는 예배를 들릴 수 있어요 영혼이 없는 예배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없으면 이 형식만 갖춘 예배인 거죠 이 형식만 갖춘 예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자칫하면 예배를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잖아요. 그 익숙해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이나 찬송 부를 때도 처음에는 감동이 되고 어, 지루하지도 않죠. 그런데 자꾸 그 곡이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가사도 음미가 안 돼. 그냥 그냥 소리만 내고 있어 이게 익숙함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질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기대감도 없어 너무 익숙하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니까 진지함도 없어 그냥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 오늘 또뭐 예배 드리고 또 지나가야지 넘어가야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영혼이 없는 예배가 그런 거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이 진리 따라 진리 진리, 진리. 예배의 마무리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 심령에 말씀이 안 부딪혔다 그러면 식사하시고 스마트폰 보면 오늘 설교가 또 나와요 바로 뜹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고 나 예배 참석했다. 나 헌금했다. 여러분 이게 예배 마무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 마무리가 뭐냐?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배는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 새날교 예배는 시간 딱 보고 정확하게 딱맞치는 예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새날교의 이 예배 자리는 교훈과 재미가 있는 예배 그것도 아닙니다 진행이 깔끔한 예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새날교의 예배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같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오므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나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징격게 들어오는 현장이거든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새날교 예배입니다 시간 딱 되면 마치고 깔끔한 예배 재미 있고 경정적인이야기 듣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 생각하시면 땅 교회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괜히 굼질 굼질하지 마시고 왜 시간이 이렇게 되나 우리 사날교 예배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지고. 그래서 예배는 얼른 축복이 있죠 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실패해도 괜찮지만 예배가 실패돼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예배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부터 성공시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예배에서 인생이 갈라졌기 때문에 아벨의 인생과 가인의 인생이 갈라진 것은 예배에서 갈라졌다니까 예배에서 갈라졌다 그러면 무조건 예배부터 이거는 성공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여기에서 이 믿음의 형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의 초점이 내 자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교훈적인 이야기 듣는 시간 내 기호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시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시간 그것이 나의 예배여야 된다 한 2년 전에 임현수 목사님 기억하시죠? 캐나다 토론트의 큰 빛교회 단임 목사님이셨던 이분은 그 북한 땅에 많은 구호 사역을 하셨잖아요 2년 전에, 아 2년도 정 넘게 됐는데 수년 동안 북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 받으시고 사형은 당하지 않고 종신형 받으면서 그렇게 2년 6개월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극적으로 석방이 되신 이명수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된 것은 그냥 억류된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고난의 세월, 그 2년 6개월은 정말 고통의 세월. 그럼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 시간을 버텨내셨까? 도대체 어떤 이 은혜로 그 2년 6개월이라는 것이 이게 2년 6개월을 딱 선고받았다 그러면 아, 나 2년 6개월 참으면 되지 이렇게 될 건데 그것도 아니고 종신형이잖아요 석방되기 10분 전에 통고받았다 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어떻게 평강을 지키고 살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명수 목사님의 고백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130주일을 보내는데 130분의 주일을 보낸 혼자서 130분의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혼자서 드렸다고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은혜서는 설교가 있었겠습니까? 찬양이 있었겠습니까? 성경 찬성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자기를 감시하는 감시카메라입니다 그것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고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혼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가 어떤 형편에서도 이길 힘을 얻게 만드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 진짜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안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날개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을 받으시고요. 예. 예배가 내인생의놀란 복이다. 예. 예배가 내 인생에 정말 기쁨이다. 예.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딱 지내고 사셔도 여러분의 삶의 큰 힘과 용기와 이 세상을 버텨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겨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마지막. 지난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는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한해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예. 내가 예배자입니다. 예. 그렇게 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정말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부에 놓여져 있나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믿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시고 예배의 핵심 이 드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드림 희생의 재물 드림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라고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할 때이 말씀 지금 성포될때 위로부터 이말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